정장수내입니다 이 장수가 오늘 일곱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조촐하게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장수 <웃음> 장수야 장수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수 축하합니다 와! 아! <웃음> <와>! <웃음> 꼬미야 자우이 어디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봐 네, 잘라서 줄게요 주로 빼고 그거는 단호박 소고기 케이크입니다. 아주 잘안 잘 녹았나? 어, 야. 장수 기다려야지요 자, 천천히 먹어야죠 천천히 맛있어요? 우리 야옹이들도 주겠습니다 야옹이들은 트리 자, 오늘 형아 생일이야 오늘 오빠 생일이야 강수님도 여기 있습니다 초코 기다려보세요 좀더줄게요 여기요. 천천히 잡았네요 음. 장수가 좋아하는 개껌입니다. 범이야 밥상에 밥 올리면 안 되지. 에헤이 고양이도 줘볼게요. 자.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맛있다 얘들아 안녕 양수 생일 축하해 안녕